자, 안 보이면 옆으로 잠깐 와해두고 음. <웃음> 자, 오늘은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 그동안에 내가 한달반 동안 <웃음>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어, 자율 격리한다고 내가 행사 때문에 못가고 자율 격리한다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 이제 너무 못하면 좀 그렇지 않겠지? 그치. 그쵸.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하고, 이제 수지 사주는 자, 수리 사진은 이 동영상으로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 네. 자, 어디 간데 있어요? 천부. HTTP. 6. 네. W, W, W. 천부. 6.CO.KR에서 네. 네. 동영상 강좌로 하고. 여기서 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10년 동안의 10년 가정에서 우리가 이천국엔 경전이 뭔지 천국엔 경전이 풀리기까지 이 가정을 오늘 천마다 우리가 한 풀어보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상담도 하겠지만 은이 천국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이런 경전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이 학문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부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 그러면 학문적으로 갈 때는 우리가 아무리 뭐 경전을 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그 수행의 길을 가고 이런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종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공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뭐두 가지 다 먹고 사는 방법이지만은 자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풀인 것이 우리가 수리 사주다, 그제? 그래서 수리 사주는 여기 이제 학문적인 것은 이 동영상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수리 사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것이 뭐예요? 성명학, 그제? 수리 성명학을 여러분들이 배웠고 세 번째는 수리 뭐? 심리학, 응? 자, 수리, 심리학을 배웠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뭘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타로? 어, 여기서는 잔잔한 거는 여기 다 포함되어 있고 음. 여기에서 천복경 타로카드 응? 음. 타로카드라고 배웠고 여기서는 이제 천부경이 색채 카드 가지고 우리가 이까지 공부를 다했네요 음. 자, 여기서는 어떤 항운의 부분도 모두 다 여기는 궁합도 있고 태질도 있고 신수도 있고 운수도 있고 어, 방풍도 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거는 이런 공부로서 우리 공부하는 걸로서 우리는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도 이렇게 되면 감당하기 쉽지 않으니까 여기는 산에 가서 하는 거 어? 음. 자기 집에서 하는 거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 자, 여기서 우리가 1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거죠. 이 경전이 지금까지 풀려왔던 경전들이 이것이 풀기 위해서는 지금껏부터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천부경을 풀면 천부경에서 우리가 10년 동안 가정에 제일 먼저 푸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 천부경 사생도였어요. 여기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화면상으로는 보이겠는데 천부경 사생도 자, 여기 천부경 사생도는 우리가 6을 기점으로 해서 4방, 8방으로 되어 있는 4개의 글자들을 우리가 사생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해석을 이거는 어디서 풀었냐면 지금부터 한 12년 전이네 12년 전에 이것을 풀때 어떻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태백산에서 밤 12시 30분에 태백시를 보면서 이것이 풀이 있다고 그랬지. 이것이, 이것이 풀이 있는데, 이 속에는 무궁무진한 이 비밀들이 갖춰져 있어요. 자, 그때, 그때 이것이 다 풀었어요.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원래는 윤회, 제 처음에 책을 쓴 것이 천부경 육의 비밀이에요. 천부경 육의 비밀이라는 책의 일부분만, 이때 일부분만의 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책이 없어요. 자, 이 속에 보게 되면 이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아까 저게에 잠깐 읽어봤지만, 요 속에 보게 되면, 뭐, 81에 73에 이런 게 있지. 네. 이것이 지금은, 지금 이제 사용되는 거지만은, 이때 풀린 거예요. 그런데 음. 이것이 내용이 뭔지를 몰랐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윤회를 살, 응, 하는 것이고, 이거 인연법을 푸는 것이고, 이런 것은 다 있었지만은, 이것이 몰랐어요 자, 이것이 풀리면서 어디 됐냐. 첫 번째로 풀린 것이 우리가 이 개운 기도법이에요 사람은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죠? 사람마다 모든 운명도 다르고 운세도 다르고 살아가는 것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자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다른데 어디 가서 무엇을 하 내가 돈이 많고 비행기가 뜰수 있는 곳에 갈라 하면 비행기 타고 가도 되지만 아, 병장이 없는 지역에 가려고 하게 되면 병기 타고 어디 갈 거야 말이야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기도병이 참고 다르다 이것이 개혁 기도병이 제일 먼저 풀린 거예요 이것이 2010년도가 풀린 거예요 그래? 이것이 2010년도 정도 돼서 풀리는데 이때는 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 있는 가정을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풀어낸 거죠 그렇게 사람마다 모든 것이 다돼 그 기도명에 있을 때 첨부 내용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고 음? 자식들도 아들 딸다 다르잖아. 자 그래서 이 기도명이 다 다른 것이 이때 풀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경전이 아니에요. 기도명이 풀린 거자 그래서 이 첨부경으로서 처음에 풀린 것이 아마 2012년 정도 될 거예요. 2012년도에 우리가 첨부 육경이라는 것이 풀린 거요 천부육경 체감, 잠깐만, 저 뒤에 검은 체. 정확하게 적어줘야지, 몇년도에 풀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게 여기 우리 천부경 요거의 비밀을 풀어갖고 천부육경전이에요. 여기에는 근전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많지만은 이 많은 경들이 엄청나게 풀린 거예요, 밤새도록. 근데 이게 몇년 몇 동안 정확히 남겨져. 2012년 4월달이네, 그죠 2012년도. 자, 2 0 2이년에 천부, 천부 육경이라는 것이 풀렸어요. 이 육경에는 우리가 어떤 경이 육경이냐는 거예요. 여기는 잔잔한 경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들이 우린 이게 천부경에 기점을 해갖고 천부창가 비밀경 발언경 소원경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사육경이 아니에요. 이건 행사를 위해서 하는 기본경이기 때문에 그 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경 속에는 이런 전생경 인생경 내생경 탄생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천부육경에는 이 전생경 인생경 내생경, 한생경 이 있고 여기에 인흥경, 인행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천부육경의 기본 경전이에요. 자, 기본 경전에 하나 기본 경전에는 이 통괄적인 경전이지 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전은 아니라 개별 개인적인 이런 경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적인 경전을 개인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풀어내게 되게 되면 개인 경쟁이 차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설마 똑같은 게 없고, 있을 수가 없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경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이 천부 육경 안에는 이네 개의 경은, 네 개의 경은 이때 다 풀렸어요. 네 개의 경은 이때 다 풀렸고, 거기에 뭐 34에 72에 뭐 57에 49에 일어난는 거는 이 천부경 육의 비밀이라는 이책 속에 들어있는, 이책 속에서 그 원리를 다 풀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경전이 육경이 풀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우리가 풀린 것이 뭐냐면 옥형경이라는 옥형경 안에는 이인현재경과 구원옥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경이 별도로 세개의 경들로 그 경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그 경을 쓰는 거예요 이 경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경이 천부경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그 천부경으로 푸은그 세부적인 경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는정인 속에는 우리는 49, 제 업, 64 업보 81, 인과, 이런 식으로 안에 경들이, 별도의 경들이 첨누나와 이거는 이 전부 육경이 기본경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경들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여기도 49, 제학경 64, 지옥경, 81, 봉양경,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경들은 이 경들은 전부 육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옥행경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옥행경도 굉장히 길겠죠, 그제? 그래서 옥행경이 여기에 있는 이 경이에요. 이 경이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인연재경과 구원옥경이 다 들어있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 기본적인 사주풀이를, 사주풀이를 하는 것은 이 경을 우리가 지금 학문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이 속에 처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것을 하나씩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 시주 수리사주고 이론으로 숙명하고 이런 것을 다 풀어놓은 거예요 자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우리가 푸는 거예요 푸는 경이 있어요 그 무슨 경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살풀이 경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살살에 사니까 이 살이 뭔지를 알아야 될까요, 이거? 그쵸. 뭐가 살이냐, 이 말이야. 보면 그러니까 나쁜 거? 나쁜 거, 살, 나쁜 거라고만 살하는 게 아니라 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 자, 그래서 이살 내용들이 참다 달라요. 자, 예를 들게 되게 면 내인데 직접 공격하는, 직접 공격하는 살이 있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나를 막는 살이 있는 것이요 음. 그렇게 사람을, 무조건 죽이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살이라는 것은 글자로서는 우리는 죽이 살이에요 그래서 살풀이경 이 살풀이경 안에는 우리가 또 경이 있어요 이살풀이경이 해갖고 자, 가는 길을 막는 이거는 전부 다이 살풀이는 인연법이에요 인연로 으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살이 어떻게? 인연에 의해서 막히는 거 인연에 의해서 막히는 거 인연에 의해서 막힌다는 것은 인연이 어떻게 죽이고 살리고, 살아, 인생 살아가다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내돈 떼묻고 가고, 나를 괴롭히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몽둥이 갖고 막 패는 사람도 있고, 죽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풀이 경 안에는 우리가 크게 이것같이 두 경의 경이 있어요. 하나는 인훈 도경이라는 것이 고두 번째는 인행 살경이 있다. 이 경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이 일등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는 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각각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괴롭히는 이런 삶이 어떤 게 있느냐? 누가 있겠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액살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타고난 액살도 있고, 그다음 에 애기가 또 해방을 넣는 것이 있고, 애분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인행 살경이에요 그리고 이는 도경은 어떻게? 내가 가는 길에 붙들리고 이런 인연법에 의해가 붙들려 가지고 내가 갈 길을 못 가는 거, 어려운 점을 많이 겪는 거 이런 것을 풀 때, 그래서 애기들이요. 애기들이. 가다 보면 공부도 안 하고, 어디 실력 가뿌리고, 응, 어, 노래방 가쁘고 친구하고 강남 가쁘고 가다 보 어떻게, 저 어디 빠지뿌고, 이렇게 되잖아. 이것을 우리가 가는 길을 설명해 놓은 경기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 경과 이 경이 중점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풀이 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살에는 여러 가지 살이 있어요. 대표적인 살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연들이 공격하는 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원살이 있어요, 원살. 일반살이 아니고 원살. 그러니까 원한을 갖고 있는 살. 그 다음에 한을 품고 있는 살. 인연으로 꼬여가지고이 실타리같이 꼬여가지고 얽힌 것이 풀리지 않는 살. 그렇게 네 가지 살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아주 인생살이에 천부경은 인생살이에 모든, 세세한 것, 모든 것이 다 풀어난 거예요. 이것이 이 살풀이경이에요. 살풀이경도 이 복행금 같이 이 정도의 부분, 부분, 량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우리가 풀린 것이 뭐죠? 살풀이경이에요. 이 천재경이 천재경. 예, 이것이 우리 천재경이 천재복량경이에요. 천재. 천재 사람은, 사람은 지가 잘나서 가는 줄 알지? <웃음> 어? <웃음> 그쵸 <웃음> 지가 잘나서 그런 게제지 절대 지가 잘나서 지기를 올바로 못 음, 간다 그거는 부모의 공덕도 있고 하늘의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도 있는 거야 음. 자, 그래서 자기가 타고난 것에 올바로 가고자 한다면 이것이 우리는 하늘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재 봉양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 이 천재 봉양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이 풀리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경이 이제 마지막 단계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온 것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삼신경이에요, 삼신경. 자, 천부경은 애초부터 신을 인정하고 귀신을 인정하는 상태예요. 신도 있고 귀신도 있다는 거죠 그제 신도 있고 귀신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냥 맹탕 나아갈 수 있다 그제 그거는 거짓말이래 지금 무슨 힘이 있어서 가겠나? 인간은 나약한 이게 많아요 이거 생명체일 뿐이지 자, 그래서 이 삼신사상, 우리는 말만 삼신사상 해야지 삼신사상이 뭐, 뭐 하늘에 선신이 뭐, 있고 바다에 용왕이 있고 뭐 있다고 이런, 게,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아, 용왕이 그 뭐고, 용왕이 어디못 있대요? 어디 바다에 있대 없잖아 그래갖고 바다에 어, 고기 안 잡으면 되지 왜잡아갖고똑같다에또살리 또 주고 그런지 다 만드는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오래 들어와서 2020년에 풀인 거겠죠, 그지? 자, 2020년에 풀이 있는데 이 삼신에는 세 가지 신이 있어요 삼신이 아니라 세 가지 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하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는 천의 기운을 가지고 대신해서 이룰 수 있는 신의 존재가 있고 지의 힘으로 갈수 있는 것이 있고 인의 힘으로 갈수 있는 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천의 힘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용왕경이에요 경전이에요 경전 용왕경 다 용왕 용왕 한다화 하고 보면 전부 다 바닷가에 가서 바다에 그 먹은 고기살이 주는 거 거북이살이 주는 거 뚜껍이살이 주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살이 그 돼서 무슨 게있나 이것이 아니라 용왕요용왕경이된 용왕. <웃음> 옛날에 토기와 거북이 이야기하면 그런 시대를 하면 안 되고 용왕경인데 여기서 우리는 Yes, 이것이 산신경이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경들이지 산신경, 용왕경성왕경 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땅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산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성왕경이에요이세 개의 경이 풀린 거예요. 자, 이것은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근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이, 신의 힘을 빌리는 것이지. 하, 내가 또 이런 말했으는 곤란하지만, 뭐, 뭐, 무당이라 하더라도, <웃음> 지가 잘났다고 하는 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는 몸주의 힘을 얻어갖고 빌리는 몸주는 누구냐? 그 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야. 그렇게 지가 똑똑해서 한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지가 똑똑히 하다가 나중에 멍청하신 분다 그치, 신의 힘을 우리는 무시하기만 하냐 우리는 신도 인정했고 귀신도 인정했는거요자 네.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소위 말하는 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하다보면 나중에 놓을텐데 설명할건데 텐데. 이것이 신장이라는거아요거는 신장이 아니고 네. 선, 음, 선녀 선녀 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무당들이 기도하다보면 이 선녀가 많이 나타날거예요 산신에는 우리가 신정이 있는 것이고 성앙에는 우리는 대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앙경이란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 소상들이 몸주라든지 자기 소상들이 신의 힘을 빌려 갖고 대신 그 수행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삼신경이에요 그래서 용왕이 가고 뭐하고 이것이 무속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말 거예요 일반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무속이고 뭐고 하는 거 없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삼신경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신경이 풀리고 난 뒤에 우리가 풀린 게 뭐지? 조금 전에 우리 테스트 하니 봤죠. 응. 이것이 바로 윤회경이에요. 자, 결국은 이제 돌아가네. 내가 이때까지 이거, 천부경 사생도에 이것을 풀었는데, 10년 전에 이것을 풀었는데, 이제서야 이것을 다 풀고 나니, 이제서야 이 경이 풀리는 거 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요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다시 와야만이 이것이 우리는 윤회라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주면, 여기서는 탄생이요, 여기서는 인생이요, 여기서는, 어? 어, 여기서는 내생이요, 여기서는 인생이고, 여기는 탄생이고, 여기는 전생이라니. 음. 자, 여기는 우리는, 이제 그 응? 내생이고 이제 죽음이고 심판을 받는 거야 자요거는 인연법이고 여기서는 천도고 여기서는 한식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가요 그걸 조금 이따명해드릴게요자 그래서 이것이 윤회예요 그러면 윤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윤회가 되겠나 무조건 뭐내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윤회가 되는 이 윤회라는 것은 어떻게 나는 태어날 때 조금 이따 가겠지만 나는 태어날 때이 태어나게 되게 되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나는 빚을 갚으러 왔다.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전생에서 빈 짓, 내가 그 동안에 가지고 있는 빚을 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빚을 안 갚겠다고 하면 게되 어떻게 되겠나? 윤회 안 되겠지. 못 갚은데 못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여덟 가지 빚을 갚아야 돼. 그래서 윤회경이라는 것은 이 여덟 가지 윤회를 위해서 필요한 여덟 가지 우리는 빚을 갚는 것이 이 윤회입니다. 이 과정까지 지금 왔어요. 그러면 이걸 잠깐 읽어볼게 조금 있다가 다시 시작하니 세부적인 것.